청크카드. 아우야 어, 이게 청크카드가 많이 청크는 없지. Wow. Oh, really? <laughs> you know, oh, that means Jacob is not, <laughs> not i <inside> d the battery. <laughs> I know that. I know that. Okay. okay. Now is t e a d i m e o find the devil <laughs> Yes, I'm re ready. Yes, I'm ready. Oh, there's one more thing. What is it? You remember, you remember Scott's new miles, right? Yes, p r a t i c makes perfect. Yes, p r a t i c makes perfect. Good! And another one? Memories are uh, precious. Great! You must fight t h r several months t get back. Sure, I can do that. Sure, I can do that. Good. You are such a brave leader. At least safe. Okay. Okay, don't worry. Okay, don't worry. Tata. Thanks for y o u attention. I'll go. 에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할인 아. 제같네요감니다 아, 저기 거가 아, 뭐야, 로드스턴을 가려야 되는데 그렇구나. 여기 장데 Okay. What do you want me to do? Oh. This o n Wrong again. Wrong again. Yes. It smells a d it's two hours late. It is correct. Ah, I don't know. I got it. h I got it. One more. How do I do it? Oh, I got it. Ah, o it. e more. I t What time do you deliver next? Mm -hmm. At eight every morning. Please don't miss. So what? So what? n o n t i o u get on t h 자, 드디어 보석이 되는 세상에. 퐁. 아. 자, 아, 얘도 같이 왔어. 나 아쉬운가? 얘가 그나마 낫네 생긴 거. 아니, 깔끔 상태 더 나나? 이상해. 뭐라 생겼지? 중심 잡기? I will keep that in mind. So do I. So do I. How can we find out? We never told you. 하하 내소래하지마아 잠옷 있어 너무한 걸 잠옷 또 잠옷 만저 처리할게요 네나 이거 방어막 쳐줬아 <웃음> 쳐줘야 돼요 Take care 방어복치면 이거 데미지 방어복치면 좀 줄어들었나 데미지 줄어들었나 네아 그렇군 How do I get to the factory? It's upset with you. Okay, oh, but... do you t i v e me some more? Pinner will c o m you o Ah, i s e e you, m h e r e n g you. Ah, a t a p t t i d e do I get to? How the... <laughs> do but... but... but... but... I get to? c e back. c o e b o on. t u p o e 또저 파괴했어. 아. 아, 이잠뭐 okay? 음? 이건 모르겠는데? 아 맞네? 맞았네? 맞았 맞았네. 맞았네 o 게 맞네. 그러니까. 그 o d a y I'm on it. What 이거. 너무 소심해 버렸다. 너무 소심해 버렸다. it? 다 h 다 드디어 i 탄이다 드디어 n 탄이다 can we talk n o 좀 죽어요. 아. 아. 생명 한 마리 만뽑아서 내려오지. 뭐라쳤어? 와. 똑안돼 살아가지마 아, 살아가지말라고예이 나가간다. 예, 야 근데 저기 박스 막아 놓었더왜 은색이야? g 은색이 진그 y 죠 u put it o 동이 Don't want to think about that. Don't I want to run b a c Also, oh, it's a okay. little bit, Yes, I'm fine, yes. Uh, I was so you. The d e v i l m o o u t y o t n is too strong. Uh, yes. y a I a l t I think I can do better tomorrow. Sure. I'm sure you can. Yes, I do my best. Good. Anyway, you did a great job today. 거 h i s 라 이제 또 누가 다리 뛰어야겠네요. 아하 아무튼 뭐, 다음에 또 무슨 일. 뭐, 응. 왜 갑자기 뭐뭐왜 갑자기 뭐 뭐. 자기야. 저 다음, 다음에 버스 또 버스선 할때또 찌를 거예요? 당연하죠. 당연하죠. 버스선 한 번만 찌읍시다. 예. 예. 누가 다 찌는 지 굉장히 재미없어요.